<웃음> 안녕. <웃음> 메타버스 서울에 놀러오지 않을래? <웃음> 엄청 재밌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와 이게 서울 시청이라고? 뭐 제대로인데? <웃음> 안녕하세요.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. 어, 깜짝이야. <웃음> 와 아, 귀여워. 음? 이야 한강뷰 대박인데? 아, 이제 나온 지 백일 됐구나.